민지야 구독이랑 좋아요 눌렀어. 꼭 눌러주고 가. 고마워. 야식 먹고 싶지 않아요? 나 먹으면 안돼 살찌니까. 제 라면 먹는 먹방 보고 싶어요. 내 네, 라면 먹는 먹방을 보여주고 싶어요. 칼칼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할지 어머 저 때는 팔뚝이 완전 다르다. 같습니다. 짜잔 턱살도 하나도 없잖아 물을 좀 조절을 잘못했나? 턱을 숙여도 투턱이 안 생기네 처음에 대도님 거랑 같이 끓이려고 하다가 안먹겠돼서 <웃음> 물을 따라버렸는데 그래도 물이 좀 많았나 봐 맛있겠다 맛있다. 아, 기가 막혀. 기가 막히래 <웃음> 맛있겠다. 기가 막히다. 나도 기가 막히다. 지금 아니야. 나 이렇게 먹는 네, 거 보는 거 좋아해. 언니가 널대신김봐 뜨거워. <웃음> 김도 엄청 난다 김이 살아있어. 음 맛있겠다 엄청 맛있다 겠 빨리 먹어 신라면 끓이시잖아요 사장님이 또 먹어 빨리 먹어 그래서 신라면을 그렇게 땡기더라고 말하지 않고 먹었으면 좋겠어 음 사장님이 그리고 연기도 진짜 잘해요. 말하지 않고 먹었으면 좋겠다 빨리 이거는 다행히 뚜껑에 구멍이 안 샌다 구멍이 없어요 먹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어이고, 소리. 이래서 요즘 제가 먹방할 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거 보다가 아말좀 그만해 <웃음> 이러고 보는데 라면을 다시 푹 퍼서 먹어 좋아해서. 그렇지 또 라면을 퍼 어? 음. 이렇게 건져서 바로 후루룩 먹어야 돼요. 냄비 국물을 마셔. 냄비 국물. 그러니까. 라면도 한개 반짜리가 나와. 그렇지. 냄비 국물 마셔 이제. 그렇지. 이제 냄비 통째로 국물 마셔. 국물 마셔. 국물도 냄비째 먹는 게 맛있어. 맛있게 다서 그런지. 이거 조금씩 이렇게 건져 먹으면 또 너무 맛있아거 그래서 <웃음> 라면. 오늘 라면 먹방 보고 싶었는데 <웃음> 넘겨. 김치 올려서 한젓가락서 후루룩 먹는 거예요. 끝까지. 대도님이 끓여준 걸 걸요, 이거는. 음. 대도님 라면 잘 끓여요. 그렇지 한입 먹고 국물 한번 마셔줘야 돼요 아 시원하게 면발이 딱 들어가네 통쾌하다 저렇게 호루루룩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로 과거의 나를 칭찬해 아 저렇게 멈추면 안돼 한입에 호루루룩 음. 갔어야 됐는데 면발이 너무 귀어서 실패했어 안되네 라면이 불어서 안돼요 이게 호로로로록 올라와야 되는데 라면이 원래 탱글탱글해야 저게 돼요 불면은 그게 안되지 아 맛있겠다 식은 카레 밥 이것도 진짜 조합이 너무 좋거든요 식은 카레 카레 만들어야 되겠다 뜨거운 밥과 차가운 카레 맛있어 저 맛있지? 맛있어 저희다 김치를 하나 올려 김치 김치 없었나 이거? 김치랑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는데 아 맛있겠다 어, 많이 다른 것도 봐야지 김밥 우리 집에서 김밥 먹고 갈래? 뭔가 되게 거... 말하지 말고 빨리 먹어. 요즘 건강 거... 요즘 건강 생각해 가지고 잘안 먹으니까. 가발이야, 저 가발. 오, 맛있겠다. 아, 이거 진짜 또 예술이었죠. 구독자 여러분들의 기억. 귀여운... 역시 충무김밥은 충무김밥에 김치. 임금치가... 아, 이거 진짜 사기예요. 사은 듯한 무김치가 예술인 것같아 제가 이거 진짜 엄청 좋아하는 거라가지고, 음. 끝도 없이 먹을 수 있는. 충무김밥에 저 무김치랑 오징어랑. 오징어도? 어, 저 엄청 맛있는데요, 음. 오 마이 갓. 진짜 맛있어요, 저. 저 어릴 때, 아야, 얘기 너무 저... 많잖아. 먹기만 하라고 잠깐 잠깐 왔거든요. 아까는 인심 쓰듯이 그럼. 스트레스 받아 말 너무 많아. 우리 자기가 많아서. 밥을 나보다 더 많이 먹으니까 조금 더 줘야지. 돼지 <웃음> 스트레스 받아서 못 보겠다. 말 너무 많아. 고추 먹을래? 기도. <웃음> 하하 <웃음> 뭐 길어래 <웃음> 그냥 생걸 먹으라는 거니? 아무것도 없이? 진짜 웃긴다 다시 봐야지 고추 먹을래? 길어 <웃음> 진짜 웃긴다 밥이랑 김만 먹어도 맛있어요 사실 맛있어. <웃음> 똑같이 말했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갈비찜 볼까요 이제? 아! 갈비찜 짱 맛있는데 이거 갈비찜 먹어라 빨리 먹어줘 아 갈비찜 맛있겠다 손으로 잡고 쓱 먹으면 쏙 빠지는 저 느낌 엄 자꾸 흘리고 튀고 이래가지고 먹방이 너무 힘들었어요 전화 빨리 먹자 빨리 먹어봐 또 먹어봐 <놀람> 기침하고 난리났네 전화 <놀람> <그치? 놀람> 왜 저러지 <놀람> 이렇게 새우 새우 새우도 맛있지 배고파 <놀람> 너 우리집 올래 새우 새우 새우 맛있겠다 음. 와 맛있겠다! 새우! 이안하게 배가 부르지가 않아? <웃음> 나도 배부르다는 줄 알았는데 배가 안 부르대 <웃음> 뭐지? 행인이에요 빨리 먹으러가 봐봐 아 저게 대박이죠 소스에다가 밥을 비벼먹는 거아 괴롭다 음? 바로 이겁니다 국물에 아, 밥을 아 바로 저, 저게 저 진짜 바위 술술 넘어가잖아요 술술. 와 저거 엄청 맛있는데 응? 한 숟갈 더 먹나요? 와 기가 막힌다 메이깅 뾰로로로로로롱 맛있겠다 제가 오랜만에 긴장이기 좀 하셔서 생일 버거를 시켰어요 17분이나 된다고 이건 약간 매운맛 이닌가 맥스파이시는? 아 이제 먹방할 때말안 할거야 먹는거만 보고 싶은데 너무 보는 입장에서 네. 보니까 답답해요 한입 먹고 말아 한입 먹고 말아 한입 먹고 말아 마요네즈같은게 들어가서 좋아 한입 먹고 말아 디럭스는 왜 디럭스지? 베이컨 들어서 디럭스인가? 이제 안 먹네 말안 하네 <웃음> <웃음> 행복한가 본데? <웃음> 기분 좋아 기분 좋은가봐요 맛있어서 기분 좋다 응. 맛있어서 기분 좋네 어 소리 봐 일단 끝에 살짝 눈화장을 잘못했어 전을 빼주고요 그리고 소스 작아줘요. 잘 양손 살짝 묻혀가지고 먹었다. 양손으로 뼈 이거 사람들 되게 상태에서. 많이 보셨어요. 음? 오 맛있겠다 소리 봐. 오. 음. 또 이쪽으로 씹고 있죠. 음. 너무 싹싹 발라먹는 거 아닌가? 와잘아다 그렇지 한 입에 쏙 넣어 어어야지 맛있다 음. 음, 그그 음. 맛있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맛아아아아 음. 음. 이거 소금에 찍어 먹으면 진짜 술이야 음. 맛있겠다 음. <웃음> 닭가슴살 좋아하거든요 <웃음> 닭가슴살 뜯어달라고 저러는 거예요 <웃음> 잡탕밥 진짜 맛있지 않아요? 저는 화장이 엄청 진했네요 와 배고프다 맛있다 시킨지 지금 1시간이 됐는데도 맛있다 음 오늘은 스타드 별리 안해요 마지막입니다 몇 이제 몇 자리인가요? 골라는 큰거 나가요 1.25짜리 스파게티 치즈스티 아아 아, 아. 이게, 음. 맛있겠다 진짜 두꺼워 짜자잔 심지이 이게 맛있었던 이유가 매쉬포테이토가 들어있어요 앞부분에 굉장히 크게 들어있고 두껍고 앞부분에 매쉬포테이토가 또 있어요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는데 엄청 맛있다 포테이토 피자 중에 서금 갑이 었어 음. 저거 봐 감자 감자가 있고 옆에 보면 은그 감자 샐러드도 들어있는데 매쉬포테이토가 한가득 들었어요 저 밑에 보세요 여기는 감자고 여기는 감자고, 여기 오른쪽에 저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거는 약간 그 감자 샐러드인데? 나 네, 여기 먹는 게 제일 좋아 방 보셨어요 여러분? 저보세요? 이 앞부분, 수술. 앞부분이 여기 보세요 피자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앞부분 요만큼 있죠? 삼각형으로 이게 다 감자 샐러드예요 요만큼이 메시 포테이토 저게 진짜 예술이거든요 부드러운 감자 오오. 포테이토. 오. 맛있어. 성격은 아니오. 피자 맛있겠다. 운동 열심히 해서 기초제 살 올린 다음에 나 저런 것도 가끔 이렇게 먹고 살고 살아야겠다.